오늘이 무슨 날이죠? 아, 주, 2월 2 주일 <웃음> 오늘 주일날이죠? 2월, 2월 13일 3일. 예. 아, 주일날이고 2월 13일이고 예. 맞습니다. 미국에서 무슨 일이죠? 오늘 저녁에? 슈퍼볼, 아, 슈퍼볼 하는 오늘 저녁에 슈퍼볼 하는 날인데 예. 여러분 교회 나오신 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 다들 지금 그거 보느라고 길에 차가 없더라고요 오. 오늘 슈퍼볼 보느라고 예. 정신들이 없으신데? <웃음> 미시축구 결승전이 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그런데 예. 흔히 말하는 슈퍼볼인데 올해가 56회라고 해요. 56. 야, 56년 전에 시작된 게 오늘 올해로써 56회라고 하는데 LA 인근의 도시인 인글우드의 소파이 스테디움에서 오늘 경기를 지금 시작했을 겁니다. 끝나고 가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어요. 예. 결과만 알면 되요 그럼 결과만 보면 되죠. 예. 뭐 필라델피아 이글스 팀이 간 것도 아니잖아요. <웃음> 이글스가 올라갔으면 혹시 모르는데 NFC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의 램스와 AFC 챔피언인 신신에티 벵갈스가 오늘 경기를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보기 위해서 사방에서 모여들고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실 것도 준비해가지고 가더라고요. 함께 모여서 TV를 보는데 자체 교회를 가지고 있는 대형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우한폐렴 때문에 못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에다가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수포볼을 보면 뺏길 것 같으니까 교회에다가 호드랗게 <웃음> <더럽게 황금이 웃음> 그 다음에 그 수포볼을 중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연약한 교회로 가서 성기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세상에 욕심이라는 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들도. 자기 교회 교인들이 다른 곳으로 갈까봐 두려워서 교회에다가 TV 스크린을 설치하고 교인들이 그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우승한 팀에게 준컵 이름이? 옛날에는 누구한테 이런 일이 해드린 것 같은데요. 뭐예요? 박사범님? <웃음> 이 슈퍼볼 컵의 본래 이름이 있습니다. 빈스 롬발리 컵이라고 해요. 빈스 바디그게 <웃음> <웃음>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빈스 온바디 컵이라고 하는데 사람의 이름입니다 빈스 온바디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슈퍼볼 컵의 코치였었어요 근데 이해피리면왜우슨 컵의 이름이 빈스 온바디 컵이냐 1960년대에 미식 축구팀 그 가운데 최하위를을 면치 못했던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린데이 패콜스 팀이 꼴찌됐었는데, 그 전, 그 팀의 감독으로 갔던 사람이 빈스 롬바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당대 가장 연약한 팀들 중에 하나인 그린데이 패콜스 팀의 감독을 맡았는데, 그가 이략 전설적인 감독으로 불리워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최하위 팀이었던 그린데이 패콜스 팀을 최상위 팀으로 끌어올려놨어요 그것도 1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무려세 번, 네 번씩이나 우승을 계속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놀래잡아졌어요. 야, 마지막 꼴찌했던 팀을 어떻게 저렇게 기염을 토했던 빈스 로브 발리 감독의 이름을 따서 컵의 이름을 짓자.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우승컵의 이름이 우리는 그냥 수퍼볼컵이다 이렇게만 알고 있지만 원래 이름은 빈, 빈스 롬발디 컵입니다. 그 컵의 이름이 그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 한 번은 우승팀은 우승을 이끌고 난 뒤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요. 당신의 팀을 무엇이 우승팀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빈스 롬발디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Great Players, 위대한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 다른 팀에도 당신 팀 못지않게 선수들이 다 있는데 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을 때이 빈스 롬발디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레이 a c h 위대한 코치가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팀에도 당신만큼 위대한 코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때 이 빈스 롬발디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수들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Great Love, 위대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를 여러분 우승의 요인이뭐예요 위대한 선수들 Great Players, 위대한 c o Great Coach, 그리고 Great Love, 위대한 사랑입니다. 이 가운데 세 번째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은 마치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구절 같지 않느냐이말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마치 빈수언과 디의 말이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같다요 말이야. 여러분 잘아시는 복음 성가 있지? 할수 있다 하시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치라 하시네 우려배 갑니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우리가 노래를 많이 하잖아요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아, 아멘 그렇습니다. 위대한 사랑이 위대한 팀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주님께서 맡겨 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밖에는 없더라는. 아멘.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이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자. 결론부터 하나 말씀드리면,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면 안될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멘.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라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만 바라보자. 아멘. 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유를 제가 한 15가지 쭉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님만의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의 인생의 해답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의 믿음의 시작과 종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의 삶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만의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삶의 롤모델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삶의 터전인 일림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인생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죠 예수님 안에 풍성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위로가 넘쳐요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고 번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가라 안에 축복이 있고 예수님 안에 올라가에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십자가가 있고 예수님 안에 무덤이 있고 예수님 안에 부활이 있습니다 아, 네. 예수님 안에 우리의 번영인 천국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돼요. 자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기 위해서 세 가지만 간단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1장 12장 1절 말씀으로 보면 그러므로 해가쭉 나가다가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이런 말씀이 신앙생활은요 가벼운 산부가 아니라 치열한 경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너무 허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신앙이 너무 행위해졌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산부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치열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승리의 마지막 경정이 울리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모두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됩니다. 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믿음의 경주자들은 끝까지 달려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한번 구원받고 난 뒤에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니라 가벼운 산보가 아니라 최장거리 경주입니다. 70년, 80년 걸어가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정해진 법대로 정해진 코스를 달려야 하는 경주가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우리의 다음 주자들에게 버튼을 물려주어야 하는 릴레이 경주가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받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믿음의 경주자로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는 끝까지 신이 다하는 끝까지 달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의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달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가벼운 산부가 아니라 치열한 경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1절 말씀, 상반, 1절 말씀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영어성경에 보면 therefore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보면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어떤 사실들을 결론을 보여주는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예요.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한참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렇게 이렇게 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11장의 교리적인 진리들을 다 언급한 뒤에 그 진리에 입각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주기하여 사용하고 있는 접속사가 바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라는 말입니요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쭉 나열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쭉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쭉 나와요. 그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그러므로 이러므로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만 영어로는 t 어 e r 그러면 11장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예배 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의로운 제사를 드렸던 아벨을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았던 에녹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미래의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피를 하늘에서 내려오는 피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만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섬기며 양보하는 삶이 전부였던 이삭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멘. 겸만이 우리의 신앙생활 이삭, 자기의 성공으로 교만했던 야곱의 삶이 혹시 우리를 욕하고 있습니까?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씨름하는 사라이 야곱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민생활의 고달픔과 외로움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혹시 이민생활의 고달픔과 외로움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 보호함을 보호 받았던 모세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더라구요. 아멘 골리아시 우리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골리아시의 이마를 뚫었던 따위시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하늘의 문이 닫혀서 힘이 드십니까?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어디 그뿐입니까? 신약으로 넘어와볼까요? 인생의 비바람과 창세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에 손을 의지하여 구원 받았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잖아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드십니까? 여기 파울사도의 응원을 들어보십시오. 필리포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십시오. 아, 네. My God will meet all your needs according to His glorious riches in Christ Jesus. 짧은 설교 시간에 얼마를 더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시부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있는 응원단들이 어디 지나간 과거에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재 이 순간에도 우리들 곁에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응원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오늘 저녁에 이 앞에 나오신 오늘 교회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주의종 여러분들 개인개인이 바로 여러분 옆에 앉아계신 믿음의 응원단들이 합니다. 옆에 한번 슬쩍 쳐다보세요. 어느 분이 앉아계 그리고 이렇게 말씀해보세요. 당신은 나의 믿음의 응원자입니다. 당신은, 당신은 나의, 나의 믿음의 응원자입니다. 응원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믿음의 응원자요 제가 여러분의 믿음에 응원자들아 이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가벼운 산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는 치열한 빛들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죽을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특별히 이민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죽을 때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죽지 마세요. 손으로들리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주여라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독수리의 날같이 같이 하늘을 피상하는 인생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슴처럼 그 발을 높은 곳에 다니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로서 승리를 거머쥘 것입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허다한원단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가벼운 산보가 아니라 치열한 경주, 경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만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 아멘. 두 번째는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벗어야 할 것은 벗고 입어야 할 것을 입는 거예요. 자일절 말씀을 보세요. 이러므로 시작해서 중간쯤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라. 벗어버릴 것과 입어야 할것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벗어버릴 게 뭐냐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무거운 것이 죄송합니다만 헬라말로는옹코스라고 그래요 옹코스 반드시 죄는 아닌데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은 수퍼볼 안 보시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수퍼볼을 TV를 통해서 보는 거 그것이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못하게 바로 막아요. 주일날만 되면 산에 가시는 분들꽤 많으시더라고요. 예배당으로 가야 될 발걸음이 산으로 가요. 산에 가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거예요. 테레비를 뭐 주일날 저녁에 토요일 날 저녁에 새벽 1시까지 테레비 보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를 못 나오는 거예요. 졸려가지고. 그러면 텔레비본게 우리의 신앙 요정을 방해하는 거예요. 반드시 TV 보는 것,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텔레비를 본다든지 너무 많은 일을 한다든지 염려와 근심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죄는 안 될지라도 옹코스는 될수 있다. 무거운 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성화의 길을 가기 때문에 성화되지 못한 우리의 성격들 때문에 온코스 성격이 옹코스가 될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때 아, 네.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승리의 깃발 앞으로 점점 가까이 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아, 네. 또 하나 여기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 경주는요. 죄를 상관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고유함이 죄와 종비리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잖아요. 꽁 잡는 게 매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경주는 다르다는 거예요. 죄를 짊어지고 짊어지고서는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라. 아, 네.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가로막혀 있어서는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게 신앙생활이다 아멘 1절 아번배 보세요 인내에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경주를 하긴 하는데 신앙의 경주를 달려가긴 달려가는데 어떻게 하라? 믿음을 가지고 하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경주자들로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은 인내라고 하는 옷이다 모든 일에는 인내가 없으면 성공이 없잖아요 인내가 성공의 열매라고 얘기해아요 포기하면 실격입니다. 그러므로 인내는 신앙생활의 초속과도 같습니다. 인내는 창수와 비바람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반석과도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인내의 롤모델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읽었던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여기 참으신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광의 부활이 있음을 아셨기 때문에 갈보리의 고통을 참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영광의 길을 보신 예수님은 먼저 갈보리 길을 참고 가셨습니다. 야곱의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가 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인내를 두번세번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하여 금 믿음의 성숙을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물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하는 변기는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여기 인내는 영어로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Long suffering이라고 말합니다. Long suffering 오래 견디는 것 오래 참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뭐예요? 오래 참 네 번째 열매 올해 참음 이것이 바로 인내라는 거예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전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열매가 충만하다는 뜻이요. 열매가 충만하다는 것은 곧 인내의 열매를 가지고 살더라 이 말이에요. 마지막 승리는 인내하는 자들의 마지막 몫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의 용서를 입고 믿음의 경계에서 함께 승리하십시다 아멘. 인내로서 십자가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경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는 허다한 믿음의 주님들로서 임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쓸데없는 저화 우리 다 함께 벗어버려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반드시 입어야 할 것을 입고 사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올바른 결승점을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그 결승점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들말씀을 아, 네, 네. 보세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예수님을 바라보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기서 남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사 부끄러움을 게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 말은 참 구별하기 힘든데 여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느니 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 믿음의 주요라는 말이 주이 주라는 말이 롤드 주님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영어성경을 보세요 믿음의 author, 창시자, 믿음의 근원자라는 뜻입니다. author, a n d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 여기 온 r 케 한다 이 말은 p e r f e c t e r 완성하 h 는 r 이다 f i n i s h e r 끝 u t h o r author, author, author, author, author, author, author, a u t h 믿음의 시작과 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믿음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볼 분은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주변 환경이 우리 환경이나 나 자신이나 이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영원한 지표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 믿음의 근원자, 어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믿음의 완성자 퍼펙터 되시는 분은 예수님 한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아멘 아무리 잘 달려가도 목적지가 올바르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I-95 사우스를 타여 플로리다를 가지 I-95 노스를 타고 플로리다를 간다 이것은 어느 도단이 다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영원한 목적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천국이더라구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아니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은 천국에서 오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천국의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어요. 아멘. 믿음의 최종적인 승리는 바로 십자가 아래서 성취가 되더라 사실 십자가는요 모욕과 침뱉음과 부끄러움의 전체잖아요 그럼에도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손가락질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왜요? 영광의 부활이 심을 아셨기 때문 아멘. 우리들 역시 천국에 대한 확신과 번양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잠시 이 땅을 걸어 가면서 당하는 고난과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깨우지 않고 탈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그것도 영광의 보좌 우편에 승기함을 받으시고 좌정하신 예수님이 계실지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벤치마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 역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안치움을 받는 성규의 그 날이 성규의 그 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좋아하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 아멘.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 잠시 고난 영원한 영광의 길을 가신 예수님,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영원한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폴 헐볼트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계세요. 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는 삶의 방향에 있다 Direction of life 이게 무슨 믿,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달려가는 방향에 따라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된다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두 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이 핵심입니다. 요즘에 대속의 부활은 많이 강조하는데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설교 안 하는 목사님들 엄청 많아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육체적 부활이 핵심입니다. 두 가지가 담이 돼요. 하나만 믿으면 구원이 없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서 숨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죄과와 자범죄와 죄의 성품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일어났다가는 넘어짐으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로 인하여 아파하고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받는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Direction of life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정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라는 분명한 확신만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은 믿음의 경주의 삶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하고 승리해야만 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가벼운 산도가 아니라 시열한 경주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벗어야 할 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것은 입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생활의 승인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야 합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노라면 반드시 반드시 승리의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아멘. 이 대열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 함께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